변화는 이미 클럽이 다 가져갔어요 나는 굳이 변화를 주지 않아도 돼요 달라지는 건 클럽의 길이와 공의 위치와 나와 공과의 간격밖에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우드 그리고 유틸리티 등롱아이언도 뭐 마찬가지겠죠 티에 올려놓지 않는 클럽 중에서 좀긴 클럽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숏아이언이나 미드아이언뭐 7번아이언이나 9번아이언 그리고 외치작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클럽이 짧으니까 어느 정도 제어가 좀 편하게 되는 편인데 그리고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T위에 공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을 치기가 조금 더긴 클럽들 중에서는 수월한 편에 속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많이 쓰는 이제 우드, 유틸리티, 특히나 거리가 좀안 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5에서 공이 잘 맞아서 우리가 투온 시도를 들어가게 될때 이 우드라는 클럽 그리고 유틸리티라는 클럽은 필수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 클럽인데요. 이제 이 우드랑 유틸리티를 유달리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은 우드랑 유틸리티는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뭐 다르게 치는 건지 어떻게 다르게 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드와 유틸리티 다루는 방법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공을 치면서 그리고 레슨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이언은 찍어 치는 거고, 우드는 쓰러 치는 거고, 드라이버는 올려 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에는 뭐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지만 그 이야기에는 약간의 뭐 다른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이언은 찍혀 맞는 거고, 우드는 쓸려 맞는 거고, 드라이버는 올라가면서 맞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 우리가 클럽마다 공을 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면 은 포털을 포함해서 14가지 스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 물론 숏아이언, 미드라이언, 롱아이언, 뭐 우, 유틸리티, 우드, 드라이버 뭐 이렇게 여섯 가지로 거기에 퍼터까지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누기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더 짧게 묶어서 드라이버, 그리고 우드 유틸, 그리고 아이언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도 솔직히 많은 편이에요 거기다 퍼터까지 하면 네가지겠죠 그래서 스윙은 하나여야 된다는 라게제 생각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이언은 찍어쳐야 돼요 그리고 우드 유틸은 쓰러쳐야 되고 드라이버는 올려쳐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내 양발의 중앙에 있겠죠, 너무나 당연히. 자, 여기서 뭐 체중을 약간 왼쪽으로 보내면 머리가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고 체중을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면 머리도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머리는 항상 몸의 중앙에 있어요. 혹은 중앙 근처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셋업을 잡으면 은 우리 스윙의 최하점은 이미 머리 위치로 잡히게 돼요 왜냐? 원의 기준점은 여기서 헤드 위치에서 시작을 하니까 내 몸의 중앙에서 시작을 하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아이언 같은 경우 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의 중앙, 머리 앞에 스윙의 최저점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스윙의 최저점 내려오면서 공이 맞고 그 다음에 체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이언은 내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공을 찍어 칠수 있겠죠 내려오면서 공이 맞게 되니까 그러면은 유틸리티로 넘어가 볼게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했던 아이언보다는 공이 아주 약간 더 왼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최저점을 지나자마자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왼쪽에 있겠죠. 우드는 마찬가지로 최저점을 지나고 나서 바로 공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공을 똑같이 내 스윙의 최저점 머리 있는 곳을 향해서 스윙을 한다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최저점을 지나고 쓸려지면서 올라가기 직전에 공이 맞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나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공을 쓰러 칠 수가 있어요 자그러면 드라이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이 왼쪽 끝에 있어요 자, 이 공이 T위에 올라가 있다고 라 가정을 할게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끝에 있어요 그말 뜻은 무수, 무엇일까요? 머리는 중앙에 있고 공은 왼쪽 끝에 있어요 내 스윙의 최저점을 지나서 쓸리는 부분을 지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공이 맞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굳이 올려치지 않아도 되겠죠? 가만히 써도 가만히 스윙을 해도 알아서 찍혀맞고 알아서 쓸려맞고 알아서 올려맞는데 내가 굳이 그걸 힘들게 뭘 위해서 그렇게 스윙을 바꿔가면서 어렵게 쳐야 될까요? 그래서 우드를칠때 가장 중요한 점 유틸리티를 칠때 가장 중요한 점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뭐냐? 그거는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아이언과 동일하게 다운스윙을 진행해 주시면 은 알아서 찍히고 나서 지나가면서 공이 맞아요 되게 손쉽게 별다른 건안 해도 돼요 뭐 우드는 쓰러쳐야 된다라고 몸을 왼쪽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왼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왼쪽에 있다고 우드는 쓰러쳐야 된다고 가면서 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내 몸이 이렇게 이동하면 스윙의 최저점도 같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쓰러치는 게, 쓰러 게 아니라 더 찍어 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왼쪽으로 가는 도중에 이걸 찍어 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캐스팅이죠 여기서 나는 왼쪽으로 가는데 클럽은 왼쪽으로 오면 안돼 그럼 풀어야죠 이렇게 그럼 지금처럼 캐스팅을 하면서 공이 맞게 되니까 뭐 컨디션이 좋은 날에 타이밍이 잘 맞은 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쁘게 뭐 쓸려서 거기다가 체중까지 실려주니까 물론 캐스팅을 하면서 힘의 손해를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체중을 집어넣으면서 공을 때리게 되니까 공이 잘 맞을 수는 있겠지만 캐스팅이 되는 양, 몸이 이동을 하는 양에 따라서 공의 컨택은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썩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혹은 우드는 쓰러쳐야 된다고 해서 팔을 억지로 길게 뻗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우드는 기본적으로 원이 더 길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 클럽의 길이가 아이언보다 훨씬 더 기니까 내가 여기서 똑같이 클럽을 이렇게 휘두르기만 하더라도 클럽의 길이가 7번 아이언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만큼을 더 클럽을 길게, 원을 더 길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도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스로, 양쪽으로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억지로 쓰러지게, 밀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이 앞으로 쏠리면서 몸이 무너지면서 공을 치겠죠. 오, 잘 맞았네요. 몸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공을 치겠죠. 그러면 은 아무래도 타이밍을 맞추기가 그리고 몸이 무너지는 만큼 오른쪽 사이드가 덤비면서 공을 더 퍼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스샷의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은 지금까지 뭐체중이동도 하지 마라. 왼쪽으로 뻗지도 마라. 억지로 쓰러지지도 마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쳐야 되냐 그냥 치세요 7번 이언하고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클럽의 길이와 공의 위치와 나와 공과의 간격밖에 없어요 변화는 이미 클럽이 다 가져갔어요 나는 굳이 변화를 주지 않아도 돼요 클럽이 길기 때문에 내가 더 멀리 떨어졌어요 클럽의 로프트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공을 더 왼쪽에 뒀어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스트업을 바꾸겠으냐 아니죠 셋업은 똑같이 가야죠 내 파스처는 아이언, 우드, 유틸리티, 드라이버 다 똑같이 가야죠 그래야지 나는 최대한 스윙이 흔들리지 않고 배워놨던 하나의 스윙으로 공을 다칠수 있겠죠. 그러면 우드는 쓰러쳐야 되니까, 스윙이 완만해야 되니까 이걸 길게 뻗어야 되냐? 아니죠. 클럽이 기니까 알아서 길게 뻗어져요. 나는 굳이 할게 없어요. 똑같이 7번 하영과 같이 스윙을 하더라도 클럽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원은 더 완만하게 그려져요. 그러면 은 완만한 스윙, 쓰러치는 스윙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머리의 위치, 공의 위치, 클럽의 길이 때문에 쓰러치는 스윙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건 뭐냐? 자신감 있게 스윙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백스윙. 아이언이랑 똑같이 다운 스윙 회전해주면서 팔을 뻗어주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윙만, 자연스럽게 스윙만. 자신감 있게 스윙만. 그리고 과감하게 스윙만 해준다면은 클럽의 길이와 클럽의 생김새가 가져온 변화로 인해서 거리의 변화와 컨택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괜히 이거는 우드니까 이렇게 가야 돼. 우드는 쓰러쳐야 되니까 이렇게 스윙을 해야 돼. 우드는 멀리 나가야 되니까 더 세게 스윙해야 돼더 크게 스윙을 해야 돼다 갖춰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내가 굳이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드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넓잖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솔 부분이 굉장히 얇은데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미스가 뭐냐 바로 뒷땅이 좀 쉽게 날 수가 있어요 왜냐 넓으니까 조금만 뒤땅 나도 그리고 조금만 올려 치더라도 자연스럽게 여기 끝부분부터 들어가겠죠. 뒤쪽 부분부터. 그러면은 뒷땅이 좀 쉽게 나겠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뒤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려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의 뒤쪽 부분부터 땅에 닿으면서 클럽이 위로 튕겨요. 이러면서 이제 뭐 극단적인 헛스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의 윗부분만 이렇게 치면서 정확한 컨택이 나오지 않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찍어치지 않아야 되니까 나는 뒤에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정면 보이시는 것처럼 뒤에 있어요 내 머리보다 왼쪽에 공이 있어요 그러면 은 나는 이 상태 그대로 휘둘러주기만 한다면 알아서 쓸려받는다는 얘기고 이 아래쪽 솔부분을 100% 다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솔부분이 100% 다 닿아야지 컨택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솔부분의 뒷부분부터 컨택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뒤땅에 클럽이 튕겨져 오르겠죠 왜? 내 몸이 기울어지니까 내가 뒤에서 때리려고 하니까 이미 뒤에 있는데 한번더 뒤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미스샷이 쉽게 나오겠죠 자 그럼 그거는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유틸리티라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우드보다 요 소리 조금 더 얇아지는 거 클럽의 길이가 조금 더 짜, 짧아지는 거 로프트가 우드보다는 조금 더 누워있는 거 그렇게 되면 은 나는 똑같이 우드와 똑같은 파스처럼 클럽의 길이가 짧아지는 만큼 나와 공과의 간격이 조금 좁아지고 클럽의 로프트가 더 누워지는 만큼 공의 위치가 아까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온 상태에서 나는 똑같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스윙만 해주면 알아서 공은 맞으면서 나가요 이렇게 내가 굳이 달라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클럽은 달라져요 나는 그대로만 진행을 해주면 돼요 나는 스윙만 해주면 은그 변화는 모든 변화는 모든 준비는 클럽이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긴 클럽을 치실 때 혹은 롱아이언을 치실 때 굳이 스윙은 이래야 돼 이거는 아이언과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변하는 클럽이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마시고 그냥 7번이언과 똑같이 겁먹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만 스윙을 해주신다면 은 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긴 클럽들을 휘두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주 약간의 팁이 들어가자면 은 방향성이 있겠죠. 방향 잡는 법은 일전에 몇번긴 클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방향은 명치에서 나옵니다. 명치와 잔근육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공이 맞는 순간에 명치가 공을 보고 있다. 뭐 물론 손목이 들어간다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큰 근육으로 공을 친다는 가정하에 내가 팔이 들어오고 클럽 헤드가 들어올 때내 명치가 공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면은 왼간에서는 왼간에서는 공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다만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들려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숙여져 있으면은 미스 컨택이 나올뿐더러 좌우로 공이 휘는 현상도 좀 많이 발생을 할 테니까 최대한 명치가 공을 보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스윙을 하신다면은.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긴클럽을 휘두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클럽이 바뀐다고 라 해서 내가 바뀔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점을 강조한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